하나의 정답만을 위해 달려가는 교육환경과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의 균형있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. 모두 음. 모두 모여라!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어요.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요. 시험 문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해결하고 싶어요. 하나, 둘, 셋, 모 아이들의 더 나은 학습 환경과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해 몸, 마음. 머리가 함께 크는 교육 모모모 학교 캠페인 아이들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와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서명해 주세요 Save the c h i l d r e n